크리스마스 전에 열심히 입고 운동했어야 했는데 벌써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25일까지 열심히 입어야 한다 턱살까지 따뜻해지는 산타복 역시 장갑은 불편해 턱걸이는 맨손이지 고작 감기 걸렸을 뿐인데 몸에 힘이 없고 운동하기 너무 힘들었다 평소만큼 운동은 못하고 턱걸이 정도만 꾸준하게 유지했다 감기 회복한다고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었는데 생각보다 살이 안 쪄서 놀랐다 이렇게 먹고 살이 안 찌면 정신 차리고 다시 페이스 유지해야 하는데 자신감 붙어서 더 처먹는 것 같다 다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잊었던 탄수화물과 단맛이 머릿속에서 안 떠난다 오늘은 뭐먹지 강력한 산타 짧은 발차기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화석같은 돌멩이를 주었다 먹을 수 있는거 아니면 별로 필요없는데 내 몸에 들어온 당류 털기 머리 털어준다고 털리겠냐? 컨디션 많이 좋아졌다. 깃털같이 가벼운 점프 정말 많이 먹었는데 다행히 체중 변화가 없다. 몸이 아프면서 평소에 하던 운동루틴은 포기하고 개토끼랑 돌고 턱걸이만 했다. 추운 집에서 필수 아이템, 털신발도 구매했다. 공놀이도 거칠게 하는 개토끼. 동물적인 반사신경. 한 바퀴 빠른 움직임. 는 아닌 것 같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턱걸이는 포기할 수 없다. 아플 때푹 쉬고 싶었는데, 턱걸이까지 안하면 너무너무 푹 쉬는 것 같아서 턱걸이 하나 정도는 유지했다 산타복 한정 중량 턱걸이 감기 같은 건안 걸리는 몸뚱이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아팠다. 다이어트 식단하면서 조금은 부족한 영양분. 거기에 추운 날씨가 겹치면서 운동까지 하고 잠자는 시간도 적어지다 보니 몸도 못 견디고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진것 같다. 살 빠지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휴식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같이 살 빼는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얼마 안 남은 연말 마무리를 잘 하시길 우리 내년에도 힘냅시다.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 Bad.